재료는 간단하다 달걀 3개 팽이버섯 한봉 당근 조금 먹다 남은 게 아닌데 먹다 남은 거 같이 생겨서 한입 두부 반모 가슴살 한 조각 이거 개토끼 잠자다 당근냄새 맡고 왔다 새우 한 조각 집 냉동실 구석 잘 보면 가끔 한 마리씩 숨어있다 없으면 안 넣어도 된다 파전뭐 있나? 그냥 잘게 다져서 부치면 된다 팔질은 최대한 빠르고 날렵하게 편집 1 0 8단 콤보의 유다 평소 운동으로 단련된 몸이라 이런 당근 같은 건 순삭이다 아니 칼이 아닌데 완벽 방금, 파, 팽이버섯 거의 다 끝났다 두부 100g당 달걀 한 개씩 생각하면 된다 저놈 개 아닌 것 같다 카메라 나오는 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개 신스틸러 진짜 다 끝나간다 소금, 후추 너무 늦어서 뭐 먹으면 안 되는데 들어가자 손으로 섞는 게 빠르고 간편하다 전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최대한 차지게 많이 주물러준다 지퍼백에 넣어서 잠시 쉬게 해준다 고생했어 올리브유를 사용하는게 가장 좋지만 없으면 아무거나 써도 된다 붕어빵 만든다는 갬성으로 예쁘게 짜주면 된다 달걀이 노릇노릇 익을 정도면 돼서 생산속도가 빠른 편이다 빠서 만들면 여러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다 괜찮아 침착해. 앞에다 편집하고 두부 빈대떡으로 가는 거다. 아주 자연스러워. 이렇게 크게 만들면 빈대떡이 된다. 확실히 기름이 들어가서 그런지 냄새가 미쳤다. 딱 봐도 살찌게 생겼지만 고단백 재료에 튀김가루도 안 들어가 명절 느낌 나면서 피해갈 수 있는 음식이다. 숟가락을 사용하면 토실토실 두부전을 만들 수 있다.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 맛간장 만들기 간장 2스푼 매운 식초 한스푼 단맛 살짝 추가 자, 살짝 참깨 마무리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 고기가 들어간 것처럼 맛있다 어? 닭가슴살도 고기지? 다진 돼지고기를 넣은 것 같이 맛있다 당근, 달걀, 팽이버섯 조합은 뭘 해먹어도 맛있다 잘 어울려 기름을 많이 사용해서 살찌는 맛이 나긴 하지만 흑인가루를 사용하는 보통 전보다는 확실히 덜 살찌고 식탐을 유료해주기 충분한 맛과 영양이 있다. 만들기는 간편한데 기름을 사용한 음식은 치우기가 힘들다. 23년 첫 명절 음식 폭식을 잘 견뎌야 다이어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잘 견디고 올해 꼭 붙여보자.